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에다이의 P.A.C. 공유 2편입니다. 네, 오늘 공유할 P.A.C는요. 바로 46편에서 설명드렸었던 불꽃들 예제 P.A.C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불꽃이 4개가 있는데 네, 불꽃을 따로 적용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따로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려야 합니다. 네, 잘 봐주시고 따라해주세요 이건 너무 구워채읽기인데 이거? <웃음> 자, 내의상 우클릭하시고 파티클 추가하신 다음에 파티클을 우클릭해주시고 에... 네, 불꽃들이제피해 C 위치있는 곳을 딱 가리켜줍니다 내의상 네, 들어가주시고 파티클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따로 불러집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포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네. 일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단 제보 절대 안 되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또 가기 전에 구독 좀한번 눌러 주세요. 꾹꾹 꾹. 네, 지금까지 레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니? 어디 어디 어, 뭐야? 어디 갔어? 오케이. 어, 그래. 오호! 구독 눌러!